일어나! 일어나야지! 지금 너 이거 또, 또 10분으로 또 미루면 문제 있어! 일어나! 하루 다 갔어, 지금! 해 중천이야! 일어나! 이번역은 홍대 입구! 홍대 입구역입니다!